2008년도 경사창 시험 문제 조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암돌이 숫돌이가 조립이 되고요. 그 다음에, 대공. 대공이. 이와 같이 도면과 맞게 가공이 되고 조립이 되겠습니다. 이때 대공 뒷면에 한쪽은 물매가 따지고 한쪽은 안 따지는 이런 상황이고요. 대공은 전체 양 물매가 이렇게 잡히는 상황이죠. 다음에는 음 자석 가래, 우석 가래. 5석가리는한 면만 한 면만 물매가 잡히고 한 면만 물매가 잡히고 이와 같이 가공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외는 이쪽이 자석가리가 붙기 때문에 이렇게 9시대로 깎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좌석가려도 마찬가지로, 이와 같이 미메가 잡혀가지고, 대공에서 우석가려와 같이 맞겠습니다. 이것도 한쪽 물면만 되겠고요. 한쪽 물면만 따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네. 그 다음에 여기에서 대공과 이와 같이, 이와 같이 90도로 잡히, 잡히겠습니다. 다음은 경사 창틀을 조립하겠습니다. 네 하는 식하게 됐습니다. 그러 여기도 물매가 잡혀가지고 예 네, 이와 같이 양쪽 물매가 잡아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, 시켰다기로 해서. 물매가 잡아서 그 다음에 경사지붕 틀에다가 상습가래가 이와 같이 올라가서 않겠습니다. 상습가래도 마찬가지로 음 그리고, 그러니까 이라앉고여기는이친잘는서 친구는 라 친구는 이친구 대공에, 대공에 물는이 친구는 이친구이렇게해이접착이친착이되착습이다이친 이상으로 경사 지붕틀 조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